어, 팀 로켓츠. 네, 네, 로켓츠 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아, 어, 하키를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공비를 <웃음> 한번 싹 쳐봤는데, 걸려요, 시간이. 네. 앉아주시면은, 네. 한나 아, 입혀도 빨요 언제 <웃음> 싸워요? <웃음> 일단, 아마추어는 못 싸우고. 아, 그래요? <웃음> 네, 아마추어는. <웃음> 기대하고 오거 <보신> 아니죠? <웃음> 하키 이제 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네. 상대팀이 그 스타 플레이어를 다치겠다. 바로 둘러보고 걷고 걷는다고? 그럼 걷고 1대1로 싸우면 안 말려요. 아. <웃음> 저희 코치 여기 코치님이 또선수신데 네. 시합 때 진짜 한번 싸우셨거든요. 아 진짜요?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응. 어 뭔가 뭐, 스쿼트 엄청 조지고 나는 아, <웃음> 어, 스쿼트 엄청 하고 난 다음 느낌인데? 됐다. 어, 오케이. 아 됐다. 어. 좋은데? 슬렌다 <웃음> <웃음> 그냥 그인것같은 아, 아, NHL 선수같아진 음, 그냥 이거 까요 <웃음> <웃음> 약간 태동초등학교 같은데 지금? 태동초등학교 뭔지 모르죠? 토끼 뭐요? 몰라요, 통키 몰라요. 통키 자신감이 장비차기 전이랑 아다 다르지 지금. 나땀 뚝뚝 흘렀네. 아. 콩글해서 예. <웃음> 그래. 아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나 들어가면 얼음다 못을 것 같아. 아. 코치님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 번씩. 예. 아. 저는 로켓차 아이스 하케팅 코치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선수 생활을 대학 교때까지 했고 여기 코치님은 아직 하이원 아이스 하케 선수입니다. 저희가 로켓칠 팀이라고 하는 거는 취미 아이스하키 팀이고요. 스케이트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팀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또 즐기는 그런 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스하키를 이제 원데이로도할수 있나라는 의문을 음. 많이 갖기는 하세요. 저희가 오시면 장비 대여랑 어. 사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래. 되게 재밌게 즐기고 가고 있는 아이스하키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법이 좀 많아가지고 뭐. 친구 이런 걸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근데 다 어, 다치거나 하신 분이 없다고. 네, 없다고 네 맞아요 아, 다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진짜로 안 아, 나... 아파요 아프죠 어. <웃음> 오늘 그럼 싸우는 거같아그 그, 그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추어는 없다고 보면 다사 허용이 안 돼요 몸싸움도 아예 없어요 근데 실제 프로에서는 다 돼요 몸싸움 은도 네, 네, 되고 저 그래.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싸움 하다가 내가 기분이 나빴어 딱했어 그러면 눈한번 마주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치님들 믿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지금 정해진 스틱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꾸거나 하면 안 돼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안 써보니 처음 써봐가지고. 아, 그만 힘. 살가조고버릴까요 어, 힘을 못빼겠진 조금 무서워요? 아니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아, 마음은 막 있는데 몸이 아, 아니니까. 아, 아. 근데 해자, 해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맞아. 진짜 체력적으 해도 힘들더라고정을안쉽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다. 맞아. 맞아. 오아아요간요 화이트! 화 와야이러고서 이걸 하면서 막 나중에 막로러들은막 몸싸움하고 부르는거 아니야? 아 죽어 못해. 아니 레드블레드블레드. 한번 넣습니다. 그야 앞에 서 이렇게 다 빠질 거만. 야한5 k g 뛰고 온 다음에 해야 돼. 몸이 어. 다 지친 다음에 어. 해야 돼. <웃음> 아 태이션이 바뀌시는데 운동 유튜버는 오늘로서 마침표를 찍고 <웃음> <웃음> 어, 개그 유튜버로서 <웃음> 첫발을 내딛도록 <웃음> 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쉬는 타임에 제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네. 그 모습만 딱 보면 무슨 뭐 하키 뭐 결승전에서 <웃음> 무슨 지금 뭔가 큰 책임감을 막중한 이 선수가 네. 너무 지쳐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현실은 진짜 제로 잔치 같고 태어난 기름이 마냥 탈때 너무 힘만 안 주고 계시면 은 훨씬 잘 타실 텐데 사실 그 오늘 같이 하신 분들도 오늘 다 처음 오신 분들인데 네네, 네네. 비교적 안 힘들었던 이유가 어. 이제 보면 은 이렇게 막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 애초에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는 근데 워낙 네. 그 쇠질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몸이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음. 것도 힘든데 힘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음. 호흡이 안 돼가지고 네. 아 내가 힘만 쓸줄 알지 막 힘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너무 잘못 쓰는구나 그런 걸좀 느껴가지고 네. 헬스 하시는 분들이 유독 힘들어 하시긴 하세요 아닙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잘해요 제가 못하네요 <웃음> 헬스 하시는 분들 제가 욕되게 해서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오시기 전에 네. 내가 상상하던 나의 실력하고 네. 어떻게 매칭이 되시나요? 네. 아, 저는 아, 진짜요? 제 스스로는 네. 너무 안좋해요아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왜냐면은 진짜요? 저는 네. 진짜로 옛날에 그 아예 1cm도 못갔었거 지금은 그래도 막 가고, 그치 같지만 그치 <웃음> 같고 가고 꼴도 로 갖다 주셨지만 <웃음> 네. 우리 뭐 다른 스포츠 뭐 축구 같은 거 보면 네. 그렇게 공 와도 맞아요, 진짜 개발 수사하고 후지산 대폭풍 나오고 네. 막 이런 거 그걸 넣다는 게 집중력 네. 그 몸이 힘들고 지쳤지만 네. 음, 죄송합니다 위치 <웃음> 선 정도 실력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맞아요 근데 나도 양심이 없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누워 있고 너무 <웃음> 공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양심이 없네요. <웃음> 헤드트릭 하고 갔으면은 그래도 아 근데 그랬으면 예. 아 이렇게 겸손한 자세 유지 못어떻게어요그 <웃음> 정도였으면은 어? 이제 스스로 이제 과대 평가하서 어? 이거 거의 인자기준인데 위치선정 인자기 쩌는데? <웃음> <미치선정 웃음> <인자기 웃음> 나 재능인가? 이러면서 바로 또 집에 가가지고 이거 제이 신발 안아보고 원래 아, 음. 아이스하키를 해보고 싶으셨다고? 어렸을 때 네. 네. 어렸을 때는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 네. 텔레비툼이 미국 방송국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때 거기서 이제 하이 그.. 어, 학기 경기를 본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장비 리고막 남자들이 막 크게 막 하고 몸싸움하고 어, 이런 거있었게 네, 멋있었나봐요. 워낙 또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독자고. 아 스포츠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이스키. 아이스 이거... 네, 네. 아이스키 넷플릭스 저보다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 네. 네. 네. 네. 네. 아이. 음 아이싱. 아이싱. 아이싱. 음... 아이싱. 아이싱. 아이싱. 옛날 거죠. 엄청나게. 그게 <웃음> 이제 마지막 승부. 장동 아, 장동건 맞아. 마지막 승부도 장동건 나오고 아이스에는 장동건. 그때 이제 살짝 스포츠 라마가좀 분위기. 맞아 맞아 여기 지금 코치님 둘이 이제 프로 선수인데 실제로 아 여기 황기현 코치님 싸우는 영상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자료하면 네. 나중에 띄워주세요 내가 소신하고 요런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실제로 하다보면 은 프로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음. 정말 음. 어. 그 사람이 진짜 아, 이렇게 센 사람이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아, 경, 그렇죠. 경기의 일부예요 아, 네, 맞아요. 팬들의, 팬들한테 위한 쇼맨십도 있고 음, 맞아요 네. 옛날에는 지금은 요즘 많이 안 그러는데 그 전문 싸움꾼을 아예 도용하기도해요 임포서라고 하죠? 임포서라고 해가지고 다른 팀 에이스 죽이고 오라고 음. 막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렇게 치 임포서 어때요? <웃음>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걸음만, 걸음만 붙어서 못 뭐. <웃음> 아니 싸구러갈수 있어야 야너시 오라고 해너비가와야뭐할수 없어 나. 다섯 번만 더 타면은 앞으로 가는 거는 될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근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빼는 거는 사실 쉬운 거니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러다가 느는건또 금방 늘어요. 응. 네 진짜. 아, 뭐. 아, 일반인 분들 음. 어, 분들도 한 번씩 와서 꼭한번 처음에 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이어트에는 세수지 보단 학기다 진짜, 어? 진짜. 유선소 최고지 진짜. 아 진짜로? 아, <웃음> 뒤져 진짜. <웃음> 아 잊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오늘 오셨던 분들이 혜미길님 음.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또명목이 없는 네. 거죠 이게. <웃음> 아,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웃음> 아, 아이스하키로 한 주제로 네. 제작을 해가지고 네. 출연진들 모아다가 뭔가 다같이 연습시켜서 대회를 나가는 네. 그 성장기를 그린다면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 당했다당했다당했어요그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웃음> 네. 한번 만남을 가져보세요 네. 제가 막 힘들다, 막굴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좀 욕심도 좀 나고 네, 아좀더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네. 좀 아쉽지만 충분히 너무 재밌었고 네.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한번 어... 이렇게 체험해보시고 또 하키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하키를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주시고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게 B 되거든요 네. <웃음> 아이스하키라는 그러니까 아이스 네. <웃음> 저희는 마지막에 항상 원투 j 리 m a o n 고원투 o 리 h r e e look at you. o 밑으로 해야 돼요? 밑으로? 네. o o k at you. One, two, t h r e 야 look at you. Rockets. y o 고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원투쓰리. 원투쓰리. 원투쓰리. know, know, you k 원투 o k 아까 보니까 루키아님이 더잘타시더라고요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스케치를 신고 잠깐 들어오셨는데 아 진짜? 더잘 타셔요 어, 나중에 같이 하세요 나중에